앗! 으아! 으아! 나 마나 없어 마나 없어 형 머리! 아 으아! 마나가 없다고! 어, 이 녀석 보통이 아니군 보통이 아니야 나 마나 없어! 형나 마나 없어! 안돼! <웃음> 이개 새끼들아 진짜 야아 <웃음> 진짜 어 뭐야 나 튕겼어 아 잠깐만요 아 견제를 이렇게 한다고 나 접속 중 아니 견제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방금 진짜 매너 없는 플레이였어요 진짜 진짜 속 보인다 견제를 이렇게 한다고 드랍핵 아 제발 시작 안했죠 아직 나 불안해 갓겜 기다려준다니까 튕긴 사람을 다른 게임이었어 막. 이미 벌써 롤이였사바 벌써 저기서 미드에서 한타하고 있다자 회사... 채팅 멈추고 다들 게임 열심히 집중하세요 아 내가 밟았다 좀 내가 이겼다 유키 넌 졌어 오 외곽으로 돌았어? 굳이? 내가 여기 왔으면 내가 강철 줬을 텐데 하나 먼지가 좀 쌓여있네 마침 아니, 아니 왜내 앞에서 다 털어감? 아 유키는 왜또내 앞에 태어나? 이제 개이네잘것 없는 제만그래네아얘다 가져갔어. <웃음> 초보자 치고는 괜찮지 않나요? 음, 망가지면 정말 아까울 것 같아요 몇 회만 다 먹었으 제 검을 달아주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떡죽입니다 음, 복물이 내는 소리였을 까요 저.. 체크인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하죠? <웃음> <웃음> 유리판이 나왔다고? 돌멩이를 안게도되는 편하나? 본드도! 본드를 못 먹었는데 여기서 유리판을 주네요? 역시 갓겜 공정한 게임이다 진짜 <웃음> 어? 너 컨트롤이 장난이 아닌데? 이 친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웃음> 네, 화안1안 돼! 기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에서 졌다고 아 이미 나궁 돼! 나간 거에서 내 마음은 떠났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정확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배운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바로 사간휴.. 사간후보생 사간후보생입니다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귀야다는 사간후보생 유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뭐야 이건 또 타키온? 개 변태네 얼마나 도, 추노를 하려고 타키온까지가? 저유끼 뭐지? 진심인데? 난널 놓치지 않겠어 저유치키한테 걸리면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겠는데? 아까 그거 하트다 어형형 형. 없잖아 근데 위에 하트가 있어서 더 봐줬다 이 하트가 없었으면은 내년 여름에 정식 오픈한다는데? 음. 상담해 보니까 꽃는다 아, 눈꽃 안 나오나? 이런못사우는데 만화 없어서. 아, 그잡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탄산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어야돼짜 진짜. 통제했어야 되는데. 와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만화 없다. 아 <웃음> 우와. 나만 없어 만화 없어 형. 머리. <웃음> 아으 만나가 없다고. 음! 음! 어이 녀석 보통이 아니군 <웃음> 보통이 아니야. 나 마나 없어. 여기 <웃음> 마나 없어. 안돼. <웃음> 이 개새끼들아 진짜. 야. 아. <웃음> <나> 진짜. 브스 조금은 부끄 아. <웃음> 아이 개새끼들 진짜 아이 유키 냄새를 어떻게 맡았지? 아 물론 유키 마지막 루트가 모래사장이 많긴 해그 뚜앤띠언 때문에 아나 진짜 아 솔직히 많아 있으면 내가 이기는 건데 야 근데 개멋있지 않았어? 어저 유키 이녀석 보게좀 하는데 했는데 갑자기 파밍 제일 느린 아까 호프워드 들고 있던 유키가 와서 어 뭐야? 개비네 하고 나한테 그냥 화무시비로 가려고 해 아, 음? <웃음> 이 작품 명작이네요. <웃음> 아. 정확하게 배워 드리겠습습니다 아, 왜시비야 이미떨지 <laughs> 존자 의사 선생님은 없을 것 같네요. 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 저걸 놓치네 누가 왔다 나이스 아! 조금 추워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목소리가> 벤튼 표정 죄송해요. 어지지 않겠어요 휴! 와, 멧돼지 컨트롤 <웃음> 지렸는데 객갑이 <웃음> <개까비>. 아. <웃음> 멧돼지가 도와줬는데 물고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배워드리겠습니다. 팀 미쳤네. 야, 팀나좀 줘라. 합체하면 우리 둘 중에 한명 합체하면 매그너스 이길 수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오래 봐어왜 이렇게 세지 얘? 내가 진다고? 아 니키 스킬을 잘 몰라서 왜 지지? 졌네? 쿵 맞추고 쳐치진다. 제가 1장인가? 셀린이 1장이죠 지금 먼지가 이클 한참 동안 못칠것 같지 않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재가 어? 사망했습생존자가 어, 사망했습니다. 생존가사습니다생존가 사망했습니다. 가이망다가다가이다먹존다생존니다생존다 이치 망치 지가지 쌓여 있는 금 제발. 지발 지금, 제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고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스스로에게 놀랄 것 같습니다 있는... 아! 잘 됐다 이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 아! 씨바! 다 어떻게 싸야돼지 무기 스킬을 지렸죠? 심리전 저기서 쓸것 같더라 스킬